안녕하세요 오늘요 그 김치 야, 김치라겠다 이거 여기 감자 아 부침 할 건데요 어, 재료는 감자, 양파, 쪽파, 이렇게 치즈 이렇게 할 거예요 감자를 이렇게 갈고 꼭지는 손 다치니까 다못 했으니까 잘잘하게 썰어서 넣어버리면 돼 양파는 반쪽만 다. 이것도 다져야 돼. 그리고 치즈. 치즈 냉장고에 쓰고 남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지는 식으로 잘라서 이렇 여기 섞어주세요. 여기에 부침가루를 좀 넣어줘야 돼 적당히, 하나 반 정도. 후추가루를 안 넣으면은, 이거 엉키지가 않거든. 그래서. 소금을 조금만, 싱거울 거, 치즈가 있어서 적인데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. 싱거울 거 같으니까. 반죽은 끝났어요. 여기 바구리에는 이렇게, 좀, 깔아줘야 돼. 치킨 딱타오로 깔아줘야 돼. 보인다. 감자 구이가 맛있게 익었어요 오늘 비가 그냥 촉촉하게 조금 더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고칭해를 먹으려고 감자 구이를 하고 있어요 맛있게 생겼지? 엄청 찰죠? 잘안 돼, 잘안돼 이 이게 이게 붙어갖고 잘안 뒤집어져 엉거 붙어갖고 엉거 붙어갖고 안되어단단게다 뒤집었어요 이제 아 이거 이을 때까지 심심하니까 내가 노래 한자로 오랜만에 한번 응. 또 하지 못하지만 한번 또 불러야지 정정 정주고 가네 정주고 간 사람 정장정말미워정말미워라 나는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사랑이란 다 그런거 생각말자 해도 여러분을 사랑해 부르는지내 마음을 어떻게 그래 그래 그래도 잊을 순 없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아쿠. 아, 또 오랜만에 또 한번 노래 한번 불라고 까불어버렸네. <웃음> 이제 이게 끝이에요. 다 붙였어요. 다 붙였다. 이렇게 감자 치즈구이를 했어요.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그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